어, uh 어. -oh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Ah! Ah! h y e h a h Oh. Oh. Oh. Huh? h u Oh. h l l o s u k s u k d o k ducky bye bye I'm uh s o h r Ho ho! Nice. Hello. o h a t Got it. Yeah, Luigi. Oh yeah. Oh, yeah. Ha <laughs> ha. Yeah. Yaboyaboo, ho, ho, ho! Hu. Uh-huh! h m mm. Whoa! Yamamba! Ueh! <coughs> h p p o o y a b o y a b o ho, ho, ho! o Udo! Bangbang! 자, 자, 차 자, 차 자, 여 자, 보 자, 자, 호! 자, 자, 아! 자, 자, 차차 자, 자, 자, 반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도아 자, 응? A. 다가 t i 이이 깃이 begun.. 마마 마! gehört.. rij Beeb� �적ners.. drie e i i 이게.. 어 자자자자 ョ자チョッチョッチョッチョッチョッチョッチョッチョッチ 시케 チョッチョッチョッチョ 오로로 오도 판바 오무가 루이이기 오도 게게르 극게 응 오야마 아이돌? 오로로 오도 판바 오로로 오도 판바 겐후배지지 오도 겐후보에 합포 재기있 n uh -huh. uh -huh. uh -huh.